차트에서 생산비용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실 때는 생산비용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생산비용을 선택해 주시고 제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현재 보시면 점선이 깜빡이는 부분이 현재 선택된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비용 영역만 빼서 세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A3부터 B 끝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른 영역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불량률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마우스를 먼저 손을 놓으시고 컨트롤 키는 나중에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량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생산량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겠습니다 생산량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시고 보조축을 해줄 거기 때문에 보조축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넣어 주겠습니다 차트가 선택이 돼야 위에 차트 도구가 나옵니다 차트가 선택되지 않으면 차트 도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를 해 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품목별 불량률및 생산량을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면 전체 범위 설정한 것과 똑같죠?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을 해주시고 크기는 16을 해주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글자색을 검정으로 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글자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시에 없는 내용은 그냥 다안 하시면 됩니다 회색으로 조금 연하게 보여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축 제목을 넣어 주겠습니다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제목을 주겠습니다 분량률을 적어 주시고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보조, 세로 제목을 해주시고 생산량을 적어주겠습니다. 글꼴이나 글자색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로축의 값을 0.05로 설정하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5%로 나와있기 때문에 값이 같으면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조축은 10만이기 때문에 변경해 주셔야 되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최대값을 10만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치면 시 변경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주 단위는 2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범내는 위쪽으로 해주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내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범내가 위쪽으로 올라오죠. 글꼴은 궁서를 해주기 위해서 범내를 선택해주시고 홈탭에서 궁서 쳐주시고 엔터를 쳐주셔야 글꼴이 적용이 됩니다. 크기는 11로 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분량률만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레이블 위치를 바깥쪽 끝에 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바깥쪽 끝일 때는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산량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비를 4pt를 해 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선색은 녹색을 해 주겠습니다.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을 해 주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트 영역에서 더블클릭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효과를 클릭해 주시고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 그림을 보시면 그림자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해주겠습니다. 책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2010 버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2016 버전이기 때문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가 맞습니다. 상단에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 기본축을 보시면 주단위가 0과 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시사항에는 따로 말이 없지만 주단위가 그림에서 0, 1, 2%만 나오기 때문에 축옵션에서 축옵션 단위를 0.0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면 그림과 똑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 기말 점수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출석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도자기 이용실 박달제라고 해서 모든 값이 다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출석 도자기 이용실 범위를 씌우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박달재 강정국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다시 황무지 장승목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시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Ctrl V를 해주시면 출석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추가를 누르시고 계열 이름은 출석 계열 값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8부터 10 컨트롤 키를 눌러서 나머지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값이 1,2,3,4,5로 나오는 건 컴퓨터의 버그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하면 자료 값이 다시 정확하게 나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실 때 띄워쓰기 하나도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띄워쓰기를 정확하게 지켜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범위를 씌워주셔도 되지만 테두리를 눌러도 전체 범위 쉬운 거랑 같기 때문에 테두리를 누르는 게 속도가 더 빠릅니다.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체, 엔터를 쳐주셔야 글꼴이 변경됩니다. 크기는 15, 엔터, 굵게, 글꼴 색은 노랑을 해 주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파랑을 해 주겠습니다. 세로 축의 값은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축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축 옵션에서 최솟값은0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최댓값은 5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엔터 주 단위는 1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엔터 기말에 강정국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클릭해 주시면 강정국만 선택이 됩니다.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항목 이름을 체크해 주시고 값은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으로 해주겠습니다. 아무 계열이나 하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계열 겹치기를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적용이 됩니다. 간격 너비는 100으로 해주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데이터 표를 넣어주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테이블이 데이터 표입니다. 범례 표지 포함을 선택해주시고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색은 노랑색을 해주겠습니다. 1, 2, 3월에 모든 부서의 사원이 다 차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업 이부만 선택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값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부터 김흥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봉주, 이양양을 선택하겠습니다. 1, 2, 3월 선택해 주시고 이봉주, 이양양 범위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놓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영업 이부 사원의 1, 2, 3월 차트가 됐습니다. 차트 제목을 넣어 주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해주시고 차트 제목은 G1셀과 연동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상단에 G1셀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차트 제목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는 G1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G1셀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차트 제목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가로축 제목을 넣어 주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가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차트 스타일 5를 해 주겠습니다. 상단에서 차트 스타일의 5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세로축의 표시 단위를 천으로 해주겠습니다. 세로축을 더블클릭해주시고 오른쪽에 축 옵션을 클릭해주시고 단위를 천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표시 단위 천이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텍스트 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천을 선택해 주시면 표시 단위 레이블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주 눈금선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주 눈금선이 사라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오른쪽에서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하시고 선 없음을 하셔도 됩니다. 그림 영역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질감을 캔버스를 해주겠습니다. 범례를 오른쪽으로 변경해 주시고 범례를 선택하시면 도형 스타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단의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 파랑 강조5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는 검정 텍스트 1을 해 주겠습니다. 테두리에서 실선,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너비는 ept를 해 주시고 엔터, 둥근 모서리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범례를 보니까 모양이 그림과 다르네요. 선택해서 미세 효과 파랑 강조를 선택해주겠습니다.